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아, 사무실이지만, 개인 사무실은 아니지만,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집에서 어, 화장실이 세 개일 때 썼던 거, 놀고 있는 게 있어서 가져왔고요. 발판. 아, 그리고, 우리, 우리, 나눔 할수 있을까, 혹시 해서 일단은, 그러니까 제가 옮겨보소, 이동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가져왔어요. 얘들이 안전하게 왔으면 혹시 서울에서 줄 수도 있는 거고요. 이 가지, 제가 묶은 이 엉성한 이 곳이 잘 왔을지 걱정이 됩니다. 하나, 둘, 둘이, 셋, 넷, 이거는 집에서 여러 개, 어, 잘라온 다육이들. 좀 말려서 심어야겠죠? <웃음> 음. 아, 그리고, 그 사이에 또 하나가 왔어요. <웃음> 언박싱. 영상을 찍는 줄 알았는데 안 찍었네요. 어, 아, 얘가 연꽃 샀어요, 연꽃. 어, 좀, 야외에서 크는, 음, 수련. 연꽃 샀고요. 두 세트 샀고. 어, 얘는 지금 다육이. 다육이 얘가 사견화였나? 얘는 성미인인가? 어 지금 잘 이름 모르겠습니다. 얘는 어, 2008년도에 샀던 거의 새끼 친거니까 기천. 음, 얘는 용의 발톱. 음, 모두 그래도 작은 곳에 네 개를 담아 왔습니다. 아, 그리고 얘는 음, 제가, 어, 5,990원 주고 샀던, 요런 상태로 5,990원, 이보다 더 작았나? 아, 어, 샀던 건데요. 어, 그거를 무려 새끼 쳐가지고 4개로 지금 키우고 있고요. 또, 음, 새끼 친 거를 지금 3개로 화분을, 어, 분갈이 해보려고요. 물론 여기는 없어요. 음, 분갈이를 여기서 할 수가 없겠네요. 그니까. 그리고 제가 새끼쳤던 그것 중에 하나 가져왔고 그리고 이 돌돌 말려져 있는 걸 제대로 잘 가져왔는지 부러지진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잠시 멈춰 어, 하나는 작은 마블 스킨답서스를 가져왔는데 부러뜨려 <웃음> <뿔어트려> 먹었네요 <웃음> 역시 가져오는 게 쉬운 일 아니네요 근데 예, 그냥 스킨답서스는 제대로 가져왔어요 너무너무 다행이데 여러 개 가져왔죠 그리고 얘는 좋은 건 아니지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 사무실에서 쓰려고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사실 KTX 아니다 그, 기차 타고 오느라고 힘들, 힘들게 갖고 왔지만, 와서 보니까 또 풍족해지네요. 감사합니다.